저 외국가요 멀리요 오랫동안요 엄마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. 후회 안 하세요? 매일 엄마 때린 거나 때린 거? <웃음>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안 할게요. 나도 자식 안하고요 여기서 나오지 마세요 실수로라도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만나면요 엄마 맞은 만큼 난 맞은 만큼 하루 동안 다 때려드릴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꼭 해야 할것 같아서요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엄마 옆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제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.